금미야행, 비단금, 오두이, 밤야, 단일행, 남이 알아주지 않는 보람도 없는 일을 함. 항우는 진나라의 도읍이었던 함양으로 들어오자마자 나이 어린 왕자 자영을 죽이고 아반궁에 불을 지르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쳤다. 그리고는 유방이 창고에 봉해둔 재물을 모두 차지하고는 미녀들을 곁에 끼고 승리를 자축하며 시간을 보냈다. 모처럼 제왕으로서의 제일보를 내디디면서 스스로 그 발밑을 무너뜨리는 듯한 그 방법을 보고 범증이 가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오랜 싸움 끝에 그는 망양의 그리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래서 진에서 약탈한 재물과 미녀를 다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한생이란 자가 그것을 가냈다. 관중은 산하가 사면이 막혀 있어 지세가 경고할 뿐 아니라 토질도 비옥하니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여 천하의 패권을 잡고 제후들을 호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우의 눈에 비친 함양은 불타다 남은 궁전, 마구 파괴된 황량한 초토일 뿐이었다. 그보다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북위를 이루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기단옷을 입고 밤에 걷는 것과 같다. 누가 이것을 알소냐. 한생은 항우의 면전에서 물러나자 사람들에게 말했다. 초나라 사람들은 원숭이가 겨우 관을 썼을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림없는 말이다. 원숭이는 관이나 띠를 둘러도 오래 참지는 못하는 점에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이 항우의 귀에 들어가자 한생은 즉석에서 피살되고 말았다. 이렇게 항우는 한때의 성공에 취하여 부기를 과시하려다 얼마 안 가서 천하를 유방에게 빼앗겼다.